작년 2022년 3월 16일 오후 11시 36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8일 전에 미쇼와 살리쿠 지진이 3월 3일에 있었습니다. 3월에 일본 지진 데이터를 살펴보면 동북지역 도호쿠에서 강력한 지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3월을 앞두고서 발생한 2월 25일 토요일 저녁 10시 27분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발생한 규모 6.1 진원의 깊이 60. 지진은 이후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후쿠시마에서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벌써 후쿠시마에서 2월 25일 홋카이도 쿠시로 규모 6.1. 강진 이후 하루 뒤인 2월 26일과 27일에 이틀에 걸쳐서 규모 4.0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27일에 쿠릴 열도에서도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후쿠시마를 곧 강력하게 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재작년 2021년 5월 16일에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앞바다에서 2023년 2월 25일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2021년 5월 16일에도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5일과 똑같은 규모 6.1입니다. 재작년 5월 16일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6 1인 5월 22일 에 일본 지바현 가츠우라 남남동쪽 235km 지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바현의 지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일어나면 안쪽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홋카이도쿠시로 규모 6.1 강진은 해구의 안쪽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따라서 해구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연속하여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우터라이즈 지진, 즉 해구 이번에는 바깥쪽의 규모 6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우터라이즈 지진은 쓰나미를 불러오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아우터라이즈 지진은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만 쓰나미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